안녕하세요. 파마 파또사세 파배양입니다. 파반이라 할바네요 아, 아침부터 아 지금 아침에 어제 저녁에 급하게 아테박스가 그 창원에 아, 창원에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이, 오늘 리뷰할 거는요. 아, 리뷰라기보단 리뷰도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 리뷰랑 또사세 중 어느 사이? <웃음> 제가 이번에 그냥 아예 다 사버렸어요 이걸 디자인이 무지 예쁘게 나와서 그냥 제가 다 거기 있는 걸 싹쓸이 해왔거든요 있는 건 제가 다 싹쓸이 해왔어요 총 8,700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실험해볼 거는 어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실험만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 하나 하나 하나 다 뜯어보면서 할게요 제가 이게 진짜 예쁜 에렉인데 왜 샀냐면 진짜 에렉게에 샀거든요 아 포장 안 뜯기는 거봐 내가 포장을 못 뜯는 건가 일단 구성품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마만년필 본체랑 뚜껑 그리고 카트리지가 있는데 카트리지는 전 별로 안좋아하는데 설마 안에 컨버터가 들어있다는 기대는 안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아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안들어가요 이게 유니버셜 이게 유니버셜 파운테인 펜 잉크 컨버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국의 컨버터인데 안들어가네요 아 아쉽다 얘들 국제국교가 아니구나. 그러면 얘들이 있는 일반잉크 카트리지 모양에 넣어서 쓰, 쓰도록 할게요. 꼭 눌러서 넣고 아이드로퍼형식으로 써야 될것 같네 결국엔 몸치어디갔냐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제가 너무 예뻐서, 아 어... 정말 에렉인데. <웃음> 일단, 첫 번째 에렉이. 필감은 제가 나중에, 일단 모두 조립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감은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필감은 솔직히 기대, 기대를 일도안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필감은, 꾸지, 굳이... 꾸이 꾸실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곰 백곰 씨 나와주세요 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진하오? 진하오 만년필의 컨버터랑 컨버터 연동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진하오 컨버터를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잠만너왜안들어가지니 응? 응? 응? 잠시이 n <웃음> 왜이들왜안 들어가죠? 잠시만요. 제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까 어! 됐다! 하.. 아, 진짜 힘깍줘서 들어갔네요. 아. 와.. 역시 그 기능은 없군요. 뚜껑 어디갔어? 두번째 솔직히, 진짜 에렉이긴 LA, 해요, 이게. 에렉이라서, 와.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샀는데. 아, 근데 진짜 에렉이들 중에서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예요, 솔직히. 이게 아무리 필감이 구리고 해도, 일단은, 예쁘잖아요? <웃음> 일단 적어도, 다이소 만년필 보단 예쁘잖아요? 꽤4죠 뭐. 어. 이게 잘 끼워지는 게 있고, 잘안 끼워지는 게 있구나. 아, 두 번째. 두 번째 에기 그리고, 세 번째 에기 병아리 모양. 솔직히, 이거 제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노란색이잖아. 예쁘잖아. 대부분 사촌. 나와라, 이래기야. 난 너네들을 그냥 에레기로 소중히 보관만 할 예정이란다 할 한번 쓰고 세척하고 안쓸 생각이란다 이게 한 번씩 안 들어가는 게 있네요 이 약물 기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에레기 네번째 아, 이 두께 남았다 솔직히 필감이나 뭔가 다른 기능 기대는 안해요 그냥 잉크만 잘 나와도 에레기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한걸로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꽃무늬 모양이 제가 두 개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꽃무늬를, 이런, 이런 파스텔 톤의 꽃무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자루를 질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요거랑 요거랑 두 자루를 질렀습니다. 이고 이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좀 길더라고요, 이것보다. 그래서 그냥 두 자루를 다 질렀어요. 자, 이게 다섯번째 에레기 마지막에 에레기를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기야! 빨리 나와! 에레기 에레기 우리 예쁜 에레기 얘는 뚜까지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카트레이지가 무려 두개나 들어가있네요 솔직히 저는 그냥 컨버터를 안살것 같아요 컨버터 안 사고 그냥 어차피 에렉이라서 그냥 씻어내고 어? 어 뚜껑이 빡빡하네요 아이드로 형식으로 그냥 요 안에 채워쓰거나 할것같아요 물만 안샌다면 마지막 에레기입니다 자 이렇게 총 6자리 에레기를 얻었는데요 <웃음> 솔직히 말해서 만년필 중에서는 최하급이죠 솔직히 그냥 예쁘기만 한 진짜 예쁜 쓰레기죠. 딱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도 샀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나와라. 나는 피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피감이 괜찮아요. 혹시 이거 뽑기 운이 걸려야 되는 건가? 뽑기 운이... 게 잉크가 제대로 안 들어갔던 거거든요. 잉크 카트리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제 열받아 있던 거거든요. 한번 뭐 해보도록 할게요. 으아 나와 잉크 나와라 잉크 나와라 잉크 안나옴 뭐가 문제니나 진짜 에레기로 남을수도 얘는 나 다른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피드에 잉크가 안차는것 같네요 제대로 <S> <S> 나중에 한번 일단 예를 기준으로 잉크가 나온 예를 기준으로 필감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버터가 없다는 거랑 그다음에 컨버터가 없다는 점이랑 내구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조금 걱정되는 바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로는 예뻐요. 만년필 입문자들한테 전 추천해주고 싶네요. 그냥 에레기이긴 한데 에레기 중에서도 그다음에 예쁜 에레기니까 만년필 입문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트박스 하면 지금 세일 중이고 공채가 선물로 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여 저는 백곰이랑 이 곰이 제일 좋은데 일단 곰을 어떻게든 잉크를 나누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오네요 아 이거 잉크도 뽑기온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네요 잉크가 이거 별로 안 좋은 잉크 같다 좀 진하게 안 나오네요 이건 좀 연하게 많이 연하게 나오네요 잉크가 뽑기온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아 저는 요거를 개조를 하든가 해서 아이드롭 형식으로 만들어 쓸예정입니다 네, 만약 아이드로프 형식 옷을 개조를 한다면 그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파비앙, 팝양, 파도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